오 씨. 아, 육게 개, 한 파트하고 신랑은 아이고 씨. 저기 하고다 동선이기니까 우리 뛰어 내려와서 받아야 돼 바닥에 찍어요. 사장님 여기 놔둬요. 네. 그래요. 나중에 올리는중입니다